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누르시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하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고객번호는 테이블 1, 가입일은 테이블 1, 설치 장소도 테이블 1을 해주시는데 테이블 1점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클릭해서 테이블 1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수도 테이블 1, 단가는 테이블 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와 설치 장소를 드래그해서 이너 조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쿼리가 없기 때문에 쿼리 1을 제거하겠습니다. 만약에 쿼리 1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 보시면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쿼리 1에 있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 쿼리 1을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 주셔야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할때 내용이 원하는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눌러서 예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행원본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다운표와 다운표 따옴표 사이에 내용을 지워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테이블1, 이너조인, 테이블2가 완성이 됐죠